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고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리, 핵, 사설 서버 이중 하나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게임의 수명과 수익을 깎아먹는 악질 같은 존재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세 가지의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시나요? 누구보다 빠르게 게임을 클리어하는 타임어택?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이상한 거고 기괴한 플레이? 무언가를 미친듯이 모으는 수집가? 이렇듯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즐기는 방법에는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성취감 때문 이라 할수 있죠. 성취감은 게임을 즐기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많은 이들이 게임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게임 디자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뭐 다크 소울 같은 게임 말이죠 보스를 트라이 했을 때그 전율이란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성취감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가 있으니 일단 첫 번째로 대리입니다 먼저 대리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지만 랭크는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자신보다 훨씬 잘하는 플레이어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를 맡겨 랭크를 올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어떤 행위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대리 행위는 핵과 더불어서 게임의 수명과 수익에 직결되는 문제로 작용하게 되죠. 일단 보편적으로 게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인 랭크 시스템은 자신의 실력과 비슷한 사람과 경쟁하여서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과 동등하거나 동급의 실력을 지닌 이와 경쟁해야 하는데 자신의 실력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과 경쟁을 하게 된다면 만약 자신의 체급이 라이트급인데 헤비급의 체급을 가진 사람이 와서 자신은 라이트급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된다면 게임은 헤비급 친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게임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자 했던 게이머들은 게임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계속하여 이런 대리유저들 때문에 이런 양상이 지속되어 버린다면 그 유저는 게임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리 행위는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또한 1차적으로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계정을 양도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보상받을 수도 없습니다 계정 양도는 게임 약관에서도 쓰여 있듯이 대리를 위해 계정을 양보해주다가 아이디가 털려도 배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많은 대리업체들이 존재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들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큰 문제는 이런 대리 행위에 대한 사기는 처벌도 힘들며 대리 행위를 식별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예전부터 대리가 성행하고 있으며 대리 행위나 대리 사이트들은 이젠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오버워치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심심찮게 보이고 있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리행위는 유독 한국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극심한 경쟁사회인 한국에서의 사회성이 게임까지 물들어서 친구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등급이 더 높으면 장난삼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며 더군다나 또래 친구들끼리의 경쟁심이 끌어오르는 학창시절 때는 이런 문제들이 알게 모르게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많아지게 되고 때문에 전문 대리업체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실태죠 이런 대리행위도 문제지만 더불어서 게임에서 가장 큰 문제인 핵이 있습니다 이핵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딜 가도 일어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아직까지도 게임 제작사가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오버워치에서는 핵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았으며 이에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없다고 판단한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이탈하였고 핵이 너무 판치는 상황이 되자 프로 선수들마저 핵으로 인한 마녀사냥을 당하는 거의 뭐 포스트아포칼립스가 따로 없었죠 오버워치뿐만 아니라 핵은 아직도 세계 곳곳 다양한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gta5의 핵은 매우 유명하며 이 때문에 핵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무고 하게 벤을 먹는 gta 무고벤 사건들도 있었으며 최근 서든어택에서 자동 조준 프로그램 일명 a 맥을 개발해 판매하여 4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잡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사이트를 관리하는 24살의 남성과 18세의 남성 그리고 a 맥을 개발하는 15살의 남성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적게나마 얼마나 보안이 취약한지 핵이 얼마나 쉽게 성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브드티와 비슷한 pc 플랫폼의 멀티게임들은 신작이 나와 전작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없어지면 거의 뭐 게임은 핵전쟁으로 번지고 말죠. 이렇게 대리와 더불어서 핵은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들이 불법 복제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대상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유저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으니 사설 서버 흔히는 프리 서버라고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사실. 대리 핵과는 달리 우리에겐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있으며 사설 서버는 어린 시절 메이플스토리 프리서버 리니지 프리서버 등등 많은 프리서버라는 이름을 가진 사설 서버들을 쉽게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별로 우리는 시덥지 않게 느낄 수 있는 사설 서버들은 게임 회사들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설 서버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게임은 리니지가 있는데 고려대학교의 김희강 교수가 불법 사설 서버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불법 사설 서버의 수는 2 8 5개 육박하며 이중 리니지의 사설 서버의 개수는 242개로 전체 불법 사설 서버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불법 사설 서버로 고통받는 게임으로 유명하죠. 게임이 유명하고 유저 수가 거대한 만큼 와우는 프리 서버의 규모도 엄청난데요. 노스탈리우스에서 운영하는 와우 최대 불법사설 서버인 바닐라 서버는 회원수 80만명에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1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가진 서버였죠 하지만 이런 바닐라 서버는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와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2016년 4월 10일 서비스를 종료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임업계를 좀먹고 있는 가장 큰세가지 요인들은 예전부터 성행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제대로 된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최근 오버워치 사례를 보기만 해도 미친듯이 핵이 범람하는 상황이 펼쳐졌고 롤 또한 한때 핵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죠 대리는 롤부터 시작해서 오버워치까지 이미 많은 사례들을 주위에서 충분히 봐왔으며 mmorpg 게임이라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불법사설 서버들까지 게임업계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매번 따라다니는 문제죠 실제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게임사 들은 항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리니지만 해도 불법사설 서버와의 소송에서 승리하여 13억을 배상 받았으며 리니지의 불법사설 서버 를 이용하여 20억가량의 부당 이익을 취한 운영자가 자수하는 등 상당히 많은 액수의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눈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핵과 대리행위로 떨어져 나간 유저 수에 대한 수익 감소도 빼놓을 순 없죠. 이렇듯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게임을 제공해주는 제작사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아무런 제재없이 문제점들이 커져버린다면 나아가서 게임 산업 전체까지 문제가 퍼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게임 시장에도 서서히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롤과 오버워치가 핵으로 한창 피해를 보고 있을 때 게임 핵 사설 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 등등 게임산업진흥법에 개정한 두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하였 는데요 본 내용은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통하거나 불법으로 게임 사설 서버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21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핵들과 사설 서버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걸볼수 있죠 또한 13명의 국회의원은 대리 게임 처벌법도 발의하였는데요 이 법안의 내용은 영예를 목적으로 게임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자가 점수 및 성과 등을 획득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일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 법안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됐을 시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안이었죠. 이렇듯이 게임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률적인 제정만으로는 이런 행위들을 막기 힘듭니다. 바로 게임을 즐기고 소비하는 게이머들의 역할도 크게 작용하죠.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요소들은 전부 누군가가 이용해줘야만 구매해줘야만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 시장 구조입니다 이렇듯이 대리를 맡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핵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 사설 서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리, 핵, 불법 사설 서버들은 무한히 증식하고 있죠 하지만 소비를 해주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린다면? 아무도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요는 점점 줄게 될 것이고 시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제작자들은 더 이상 상품을 만들지 않게 되죠 물론 해외라고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장의 GTA5 같은 경우에도 핵 때문에 피해를 이만저만 아니게 보고 있으며 AAA급 게임이라고 불리 l 는콜 오브 듀티나 배틀필드 또한 신작이 나올 때마다 전작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때마다 핵이 어김없이 등장하여 유저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게 하며 와우 등 이름있고 유저들이 많은 MMORPG 게임 들은 오토와 더불어서 불법 사설 서버들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좀더 클린한 게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게이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핵 없는, 대리 없는, 불법 사설 서버 없는 게임판이 오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그렇습니다. 정말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는 끔찍한 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타리 쇼크와 더불어서 과거 아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천억을 달성한 괴물같은 한국의 ip 인데요 이번에 이 리니지 ip를 이용한 게임인 리니지 m이 출시했다고 합니다